공무원뿐이다 너의 인생은 왜 너네 취직을 못하냐 그냥 난 태어나자마자 취업하기 어려운 시대에 태어났는데 왜 견디지 못할까 아직 사회의 쓴맛을 잘 모르나 절대 태산해서안 된다 그게 답이 없거든요 돈을 제가 모을 수 있는 돈에도 한계가 있고 자했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자유롭게 다 자기 생활을 꾸리고 싶을 텐데 많이 힘들죠 요새 청년들이 청년이 무작정 힘들다고 하는 것도 불쾌하고 네. 나, 나 때는 이 정도면 은 충분했는데 라는 말들이 주성 세대들이 문제가 있어요 낯대는 나 때는 나 때는 <웃음>